Thank you. 아 진짜 오늘의 첫 끼다 응. 응. 중문사 충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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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저번 주쯤에 로지 드로잉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카페를 만들었는데요 어, 이거를 만들게 된 이유는 사실 처음에 저희 클래스 듣는 학생들한테 공지를 할때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카톡으로 쓰기가 좀 불편해서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쁜털지아요이거 <아이고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몇개 시켰을까? 밥 아, 6개 시켰는데 4개만 먼저 주세요. 4개만 먼저 주세요. 재밌다, <웃음> 진짜 재밌어 천어 <천천히>, <웃음> 여기 네, 따라 있 음. 이렇게 새가 들어있습니다 아, 올려드린 건 이신 청입다 단점이 가시가 되게 많은 생선인데요 제가 뭐 열심히 만놔서 네. 이제 마지막에 서울사람도 괜찮아 어... 네. 어떤 식재료 안에 어떤 재료를 끼넣어서 튀겼다고 해서 하삼에 아에김 싸드시면 됩니다 안에는 생계 소 연어, 참치, 다진고 식감은 되게 이 차는 오지차 주겠습니다. 아, 이게 뭐라고? 아, 앞에 음. 아, 너무 멋 너무 이쁘졌다 이거 파시대